나게 나도 이렇지 않은 거다. 공포의 분위기다. 완전 이런 걸 누가 알아? 세상에 아무도 모르지. <목소리> 초대형 복합 상가해가지고 밀리오레나 두산타워 면적도 제일 컸어요 부산에서. 또내 가게를 가져보는 거나 아 죽기 전에 나도 내 점포에서 장사를 해보고구나 하는 새파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니 <웃음> 넘었고 보다가 언니 보니까 더 마음이 나아가고 <웃음> 20년 강산이 지금 두번 지나갈 때까지 일이 이런 식으로 된 해결이 안 되니 참 기가 찰로릇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을 못 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대기업이라고 믿었지 마요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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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컴컴한 2층을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21년 전 상가 소유주들이 장사를 했던 공간입니다. 몇 번이라고? 4 455. 455. 이건 또 아니다. 이쪽이. 이건 로찌지나 하는데. 아, 이쪽이 멋있어. 그러니까. 다 쓰다 쌌어. 카메라 나 봐. 야, 근데 이게 다 뭐야? 아, 이거 폐기물이지 뭐.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위에 4층에서 내려온 거. 상가 내부에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여기 22년 만에 처음 와 보네. 형태만 남은 이곳에서 사백구호 정은옥 씨의 상가를 찾을 수 있을까? 이리우십년전 이곳에서 장사를 했던 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엄마 정은옥 씨의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에서 아들이 옷장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 김신이 김신 있습니까? 여인. 아님성 아들이. 예. 예. 예. 예. 예. 예. 아들이 옷가게 사장을 하면서 썼던 명함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옷들을 진열할 때 사용하던 옷걸이들도 보입니다. 뭐 한테 한테? 야, 아, 이건 이제 그러니까 서울 거. 물건 사러 갈때 쓰는 가방. 아 서울에 물건 가져가갈때 쓰는 가방. 그, 예, 큰 가방. 여기다가 물건 사면 일단 사마 갖고 오는 이거를 아, 이렇게 나눠줬었나 봐요 여기서도. 그래가지고. 예, 이거를 여기서 상가에서 나눠주 가방입니다 이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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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이 뭐야 이거 나 전부를 다 여기 쏟아붓고 이 먹고 아유 이 기가 막힌다 이 말고 21년 전 상가를 분양받아 여성 의류를 판매했던 지점득 씨. 갑자기 그러는 바람에 조금 손에 들고 하고 여기 물건 그때도 제고 파서 그들이 출리이 가고 이런 거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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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놔달라 해야 되겠다는 이름만까지 먹었어요. 아. 너무 하나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지금 확병이 있어가지고 머리 가다 빠져버리고. 네오스포 건물 지하 1층에도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의 상가를 분양받아 순대를 팔았던 유미 씨. 장사했던 곳이 어딜까. 네. 생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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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씨는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 약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네오스포에서 음식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망이 밝다는 소리에 상가 두개를 월세 100만 원씩 추가로 임대해 총 상가 세개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된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면 여기. 임대자리. 투자했던 상가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셔서 하시는...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오스포에서 이제 가게 세 개를 했죠 세 개. 시민 여러분, 네오스포 아시죠? 그 네오스포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뼈대는 다 됐고. 이제 시작만 하면 됩니다. 분양 조건 정말 거쳤습니다. 동네방네 소문 좀 내주세요. 1996년 부산 최대의 의류상가 네오스포가 들어선단 분양 광고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남대문, 동대문 상인들이 내려오고 부산의 최초 의류 도움매 상가라고 이제 광고를 했기 때문에. 대형 상가, 복합 뭐 상가해고 밀리 오레나 두산타워, 서울에 있는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해서 면적도 대, 제일 컸어요, 부산에서. 야, 서울의 남대문 시장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부산의 남대문 시장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분양자를 모집할 당시 IMF가 닥쳐 퇴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소자본으로 자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오스포 상가 분양 소식은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오스포 상가의 위치가 부산의 중심 서면에 있었고 부산의 상권이 서면으로 몰릴 것이라는 당시 분위기와 더불어 대형 백화점 근처에 네오스포 입지 조건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분양을 받으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사람들 엄청 많이 왔다니까. 아 어, 그래요? 응. 어. 그래 막 계약서 쓰고 뭐또막 그뭐 병법 막 붙여놓고 도매를 상가 막 최대의 도매를 상가 크기도 최고 큰데 부산에어요 당시 1,112명이 상가를 분양받아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1999년에 준공된 네오스포 건물 지하 1층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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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상가 영업을 잘 해오던 곳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상가 전체가 한날한 시에 영업을 멈췄습니다. 어, 오늘 갑자기 내 호수부에 불 끄졌대.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무슨 청청백령 같은 소리가 조사가 더니 깜깜해요. 2002년 11월의 어느 날. 네오스포상가 다섯 층 전체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시간 몇 시에 무불 끄진답니다. 해가지고 이 지금 불 전기 내려온다고 빨리 나가자 이래갖고 막 대충 앞에 것만 조금 챙기갖고 그러 그래 나하고 뭐그래고 집에 갔거든요. 울면서 갑작스런 단전에 상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층으로 물건을 다 옮겼죠. 물건을 옮겨서 1층에서 예. 밖에서 발전기 있는 거로 하나 구입해서 그 점포구 하나에만 불을 켜나게 켜가지고 발전기 그것도 안된 데가 밖으로 혼자 또 나갔죠. 문 밖으로. 아.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장사 좀 하다가 그냥 아. 그래가 철수했어요. 그후 네오스포 상가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서 가져와서 가서 올 수가 없죠. 다 출입구가 봉쇄하 되니까. 예, 그 팔, 팔, 상태에서 팔, 전부 다다넌 나가듯이 다 모든 게손 놓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멀쩡하게 장사하던 상가가 단전이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당시 단전 이유에 대해 한국전력에 물어봤습니다. 한달 납반하면 다음 달두지않는 미납 청구서 같이 나갑니다. 그럼 두 자리 납부 안 되면은 해지 예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는 워낙 둔치가 크기 때문에 미납 요금을 얼마고 보증을 얼마인데 이거 음. 아까 1 1월 22일까지 안 내면은 등기금을 청구하겠다. 2002년 9월과 10월 전기 요금 체납이 발생해서 단전이 됐다는 것. 꼭 전기세뿐만 아니고 종합해서 관리비를 못 내니까. 아, 그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끊겼구나.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관리비 안됐다안 안 내서 단전시켰다.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아, 나는 냈지만 누군가가안 냈는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전부 우리 안낸 사람을 우리 원망하고 그랬죠. 왜안냈서 우리 얘기해. 2002년 11월 단전 이후. 결국 네오스포 상가는 암흑 속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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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주체로 지금의 DL-ENC인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이 올라가있는데요 남아건설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영산 전자상가처럼 전자상가를 조금, 조금씩 흩어져 있던 걸 하나를 끌어모으는데 전자상가가 들어오는 걸로 이걸 좀 잡았던 겁니다. 아파트가 주가 아니고 그러면 땅을 내가 서민적으로 적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잡은 게 이거예요. 이 자리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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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걸도장찍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대표는 소유권을 찾는 소송을 제기했고 남대표 몰래 서류가 만들어진 점이 확인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저 거는 내거 뺏들어가기 위해서 막 그렇게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고 보입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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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불 꺼진 네오시퍼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1층에 전시된 자동차들. 상가 1층에선 중고자동차 매장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여이 건방이 께요. 에스컬레이터 바로. 네, 바로. 그렇게 부스가 설치돼 있으면 정확한 위치 알겠는데 철거를 다 해버리고 자동차 만 판매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가뭐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건물 께. 1억 5천만 원을 들여 분양받은 상가에 남성 의류 매장 임대를 줬던 이동림 씨. 이 양반들은 우리가 계약도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는 원 계약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당시도 안나오고 자기 마음대 사용을 하고요. 우리 내 자산은 자기 마음대 사용을 하는. 우리는 영업 중인 매장을 찾아가 임대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m 에서왔는데내 네. 땅이 여기 있는데 차가 이렇게 다 세워져 있 음, 아, 주차 금지 고가를 놓아서 자신들이 임대한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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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에게 상가를 구입한 K회사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림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관계도 없어요. 대림당에서 골치 그두고몇 번을 빈소유를 갖고 있어도 계속 관리비가 나와 되거든요. 평당 입맛이. 평당 이만 3만 지해도 7,000평 같은 거 얼마입니까? 한 달에. 그까게 따지면 대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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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 악세사리와 가발을 판매했는데 영업 중단 이후 몇년뒤 본인들 상가 자리에 스파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의 수익금에서 이제 저희 우리가 영업을 하게끔 승낙을 했으니까 10%를 주세해가지고 10%를 이제 주기로 해가지고 10년 지나도록 앉아서 다시 1 0년가 무효가 되니까 다시 재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스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물러가 돼 버리니까 저희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 찜질방이 2006년도 이제 개업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한 23명 되는데 그게 행사 고소를 이제 위임 받아 했는데 결국 이제 불법으로 동의도안 받고 그걸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근조물 침입제가 되거든요. 돈도 안 주고 한 거는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근조물 어, 침입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벌써 13년이나 지나가지고 공소권 없으므로 사기죄는 증거 불청구으로 해가지고 혐의 없음 결정됐는데. 구분 소유주가 많았던 3층으로 가봤습니다. 여성 의류를 판매했던 김부경 씨의 상가 자리 앞인데요. 20년 만에 처음 와 보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왜 여기 와있는지 말한 거죠. 모르겠어요. 뭐 이게 왜 물탱크가 목성에서 왜 여기 와있나요 그러니까 물탱크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3층 천장에는 곳곳에 큰 구멍이 나 있었는데요. 예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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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을 할 때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소유주분이? 못 받았죠. 어, 뭐 임대료를 조금 일부 받으셨어요? 네, 네, 없었어요. 임대료도 못받으어요 예, 네, 1원도 없었어요. 불 꺼진 2층에 구분 소유자들이 장사하던 상가 자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낯선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의 한 떡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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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때그처음에 네. 달새가 나왔으니까 부부 사이가 좋았어요. 음. 그때 애들이 둘이었고 초등학생인데. 그러다가 연어를 못 달새가 안나게 부부 갈등이 있어요. 아... 한 3, 4년. 그래다가 결국 싸우고 싸우다가 이혼을 했다. 음. 재산도. 가정도 산산 조각이 난후 네오스포를 잊은 채 살고 싶지만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매해 두 번씩 나오는 재산세 때문에 지금 이게 또 너무 많다. 깎아달라, 깎아달라, 또 깎아준 게 이거라면 깎아준 게 이래. 그래. 아. 아 그러면 이거 토지에다가 재산세까지 이거 검, 건축물까지 하면 두개 합하면 거의. 그랬어 얼마나 좀 힘들게 찾아야 하고 건축가하고 한 헨다양 다 보세요. 이재산세나도 너무 많다. 자기들이 최대한 깎아준 게 이거라. 네오스포 상가를 팔아보려고 부동산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가격을 싸게 팔려고 내는 사람들도 우리 부동산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문의 자체가 그 정도로 쉽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매에 너무나 싸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네오스포 상가는 경매가 뭐내려고 10분 내려고5분까지 내려갔고. 뭐 여기 누가 새가 들어온 날에도 오히려 이렇게 뭐 2개 싸고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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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단전. 단전 조치가 어떻게 된 것일까. 구분 소유자들은 어떠한 절차로 단전에 진행됐는지 한국전력에 알아봤습니다. 한전에서는 두달분 전기 요급이 체납된 상황에서 네오스포츠과 몇 차례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전기 공급을 정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단전 최초 통보가, 어, 단전 예고 통보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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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은 충분히 유예를 해, 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충분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단전이 됐을까,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시에 그 매목을 보면 뭐 시설 담당 찾아가고 대표이사하고 또뭐 관련 사람 몇 번하고 이제 회의를 했는가 봐요. 사실은 정리하고 중요, 정리한 거기 때문에 함부안 끊어요. 어차피 지금 당장 돈은 안 돼도 며칠까지만 좀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넣으면 저희들도 한발 물을 나가지고 약속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 가정집도 그래게 하는데 작은 상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실 때는 아, 이제 뭐 전기요금 납부 못 하고 보증금도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업 중이던 1,264개 상가의 불을 끄게 한 전기요금 체납액은 두 달분 약 1억 7,300만 원. 그런데 구분 소유자들은 체납된 구체적인 액수와 체납 요금 독촉 고지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전 전날이든 그 전이든 한 번도 아무도 그러면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모르겠지요. 예고는 안 했어요. 단전을 막는다면 상관이 모아놓고 이러니까 갈리비를 얼마 안 돼서 4시 아니면 단전 됩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기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말 없이 단전 딱 때가. 단전을 막기 위해서 이 관리단이 노력을 한한저에게 찾으려면 저희들에게 무수히 그편물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지. 어, 공지를 하고 또 상가에다 부실감에 크게 네. 저희가 받고 안 했으면 저희도 책임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1인당 평균적으로 6만 6천 원, 6만 7천 원이잖아요. 그러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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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연락드릴 방법이 좀 있나요? 네오스포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당시 대표이사의 주소로도 찾아가봤습니다. 김씨 이 맞는지만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누구요? 김이요. 김이요 누구요? 상가 소유주들은 관리법인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당시 시행사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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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분의 관리비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1억 7천만 원의 건물이 문 닫게 만드는 상황을 대기업인 대림이 피할 수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대림은 되게 숙여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억 7천만 원을 낼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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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만 급급해서 어, 할수 있는 것들을 안 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대림 어,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 당시 구분 소유자들은 분양금하고 별도로 개발비를 평당 100만 원씩 냈습니다. 개발비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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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판례가 그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상가가 개장한 것은 2 0 0 0년이죠그죠 그리고 2 0 0 2년 2년만에 그렇게 그래 된 거거든요. 그런 분양도 다 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상가를 활성화해야 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요 개발비가 어떻게 사용되실까요? 사용된? 사용된 전혀 모른다. 얘기를 들은 것도 없죠. 아무것도 어 우리한테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가를 개발하고 이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아서 뭘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년도 안된 상가를 또 활성화도 되기 전에 단전을 시켰으니 제대로 보기도 소 다진 거예요. 상가 소유주들은 1억 7,300여만 원의 전기 체납 요금을 개발비로 충당할 순 없었는지 의문이 된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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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문서를 보게 됐는데요. 네오스퍼상가 개발비 횡령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이었습니다. 부산지법 제사형사부는 입주 상인들이낸 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네오스퍼 대표 마흔여섯 살 김모 피고인 등두 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선고 우판에서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2001년 네오스퍼상가에서 개발비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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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생계벌이를 해야 하는데도 시위에 나선 상인들. 세상에 돈은 매 억씩 전부 다 투자를 그렇게 억대 이상 해놓고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신문지 펴놓고 컵라면 먹는데 전부 다 눈물 나서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진짜 이 신문지 펴놓고 이렇게 컵라면 이게 무슨 짓이냐 니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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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되돌려 받을 수만 있으면 제 목숨 다하도록 제 간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의 기원의 기도는 제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청은 네오스포 상가 사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부산시청을 찾았습니다. 전통시장이든 공시, 뭐, 지하 상가든, 저희가 이제 공실이 발생한 곳이나 조금 이제 죽어 있는 상권을 활성하기 화 위해서, 어, 청년들의 뭐, 이렇게 창업된 과게들을 뭐, 넣거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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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의 회사도 네오스포 상가 분양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며 상가 정성화를 위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화 제의에는 열린 자세로 응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오스포 상가의 문제는 그 규모도 크고 피해 인원도 많아서 몇몇의 개인들이 해결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집합 상가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들로 여기기 보다는 그 집합 상가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방치되어 버려진다면 구분 소유자 개인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공동체의 상가 활용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오스포 상가가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불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